자, 이번 시간에는 CNC 선반 음. 기능사 시험 많이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자격증은 없습니다만 <웃음> 없습니다만, 제 기준으로, 현장 기준으로 제가 프로그램 한번 짜볼게요. 일단 이거는 알 잡고 알 잡고 뭐 외경 가공하는 거 밖에 없네요. 기준은 무조건 여기로 잡고요, 저는. 외경 황상이 1번이죠. 뭐, 기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따 치고. 조건은 뭐, 기능사니까, 기능사답게, 그냥. 그냥. 쉽게 쉽게 할게요. 대충 소재는 뭐 50파이 정도 되겠죠. 6 2 6 0.34. 맞아. 기능사니까 조금 안전하게 하는 게 낫겠죠. 0 일성 보장이 뭔지 모르겠는데 r 십이죠? 이러면은 g 십오 마이너스 십오 점에 자동 r 넣고 x 15.35점 x 이거 해 주고 2 3 2 이거 안해도 되겠네 x 32점 w만 2점 그러면은 여기서 2c 주고 R 접고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5 더하기, 15, 30, 40, 50. 이0점에 x 40. x 30, 어, 4점. g3, w3점, r3점. 여알 r이 안 들어오네. gz 마이너스 계산이 깔리기 시작하네. 15 더하기 20 더하기 15 더하기 10, 60점 그 계산이 있죠 있겠죠 그리고 음, 면치부가 없네 이쪽은 뭐이 C 아 이거죠 이 C c 1을 2포인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c 1을 2포인트 여기도 이 C 여기도 이 C 지시가 없어도 그러면은 48 빼기 4 44죠 근데 여기서 R을 이 R을 잡으면은 40에서 44가 되겠죠. 그래서 별로는 그냥 x 를해 되겠다. 뭐, 뭐 조로 여기 물었다 치고 이렇게 물었다 치고 여기까지 가공하는 걸로 생각을 할게요. 실무 실전에서는 97이 되겠죠. 여기서 단면을 먼저 내리고 설명할게요. 공구 1번 황삭 1번의 1번 보정 황삭 M43 고속기어 G50 주축 최고속도 확인 아 최고속도 제어 최고속도가 X0일 때 최대 900까지밖에 안 올라가게 M3 정회전 G96 주축 속도 일정 제어 파이가 높은 점에서 낮은 점으로 갈때 분당 속도라고 보면 돼요 거의 어, 일정하게 180을 주는 거죠 최소 최소 회전이라고 보면 돼요 간단하게 절상률 틀고 인선보정 혹시 몰라서 취소 이송 55 50이 정도 이 정도 55 50, 50 와서 Z0.3 단면 한번 내리고 올리고 55에서 증분으로 빠졌어요 그러면 1.3이 되겠죠 0.3 있으니까 1.3만큼 와서 사이클 시작 면당 2.5mm 파이로 5파이고 후퇴량 0점, 아, 1점 이렇게 가고 후퇴하는거 R이 후퇴거든요 이렇게 가서 R이 후퇴 아마 이거 마이너스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아 안써 봤지만 은 내경도 그냥 플러스로 쓰면 되고 G71 다시 P10에서 Q20 P12 이거 N n 1 0 있잖아요. 이 구간부터 N20 이 구간까지 이게 P라고 보면 돼요, 그냥 P P를 P가 이렇게 숨어 있다고 보면 돼요. 여기는 Q라고 보면 돼요. P10이 음. 되는 거죠. P10과 N10은 같다. 그러니까 N10을 인식하라는 거죠. 그리고 외경 파이로 0.5 파이 이거는 면 이지만 이거는 파이에요 0.5 파이 냅두고 w w 마이너스면더 들어가는 거고 플러스면 남기는 거예요 남기고 피드는 0.35 자 여기서 시작하죠 g40 x 마이너스 시작점 여기 밑에서 g42 0으로 하고 r 잡고 직선 익선하고 또알 잡고 올리고 x24 35 24에서 35 왜냐하면은 20 더하기 15 35 그래서 유 증분 그냥 w로 썼어요 u w로 이 c u 4 면당이니까 면 이렇게 하면은 면당 1mm 가는데 거리는 2mm 가 가요 그래서 두배값을 주거든요 또 파이니까 π니까 면이 아니라 파이니까 가로는 면이지만은 외경은 파이거든요 그래서 U4. W-2. 이 C 주고 그 다음에 바로 G3 아 G3, G2를 설명 안했구나 G3은 뭐 G2는 시계방향 이렇게 도는 거겠죠 마우스가 보이나? 이렇게 G2는 이렇게 도는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돌잖아요. 맞죠? 여기서 이렇게 돌죠? 시계 반시계 방향이죠? 그러니까 G3이 되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되면 G3. 이렇게는 또 G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제가 자동화를 써봤고, 굳이 하려면은 이거는 G, G, G, u 4 W-2. 이렇게 해도 되기는 돼요 근데 뭐 굳이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까지 저 여기까지 음. R주고 또 Z50 이렇게 15 더하기 20 더하기 15는 50이죠 나도 여기까지 50 50에 34어왜 34일까 40에 6이잖아요. 3알이잖아요3알이면은 파이로 치면 6파이에요. 그래서 40에 6을 빼요. 그럼 36, 34죠. 6 3 34의 시작인거죠. R 시작된 여기인거죠. 여기서 돌려요. 돌려서 3알이 되는거죠. 이렇게 G3으로 돌리고 R까지 넣어주 거리는 이렇게 증분으로 저는 이용을 하는데 굳이 하려면 z 53이 되겠죠 굳이 하려면 이까지가 50 이었으니까 3을 더 가는거죠 근데 편하게 하는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그래야 음 이해가 쉬우니까 그리고 6 0의 r2.62 이점 0 까지죠 6 0의 r2를 잡고 백면치 48에 2 2시니까. 붙여주고 깊게 들어가고. 여기까지가 항상 여기까지는 하고 제 유로 빠져요 정부는 아 외경은 내경은 요 마이너스. 근데 외경이죠. 외경은 올려서 빼야죠. 내경은 밑으로 내려서 빼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트 20 그래서 안전거리까지 와서 절상류 끄고 기계 원점 복귀 이게 저희, 저희 기계 처음에 스타트하고 원점, 원점을 찾아 주잖아요. 그,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외경 황삭이 됐고 다음 정삭을 한번 짜볼게요. 자. 아까 1번이었지만 2번. 근데 이거 하다가 n, 뭐, 작성하다 보면은 공정 10개가 넘어가면 n10 하잖아요. 그럼 위에 10을 썼잖아요. 여기서. 이러면은 처박아요. <웃음> 박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사이클을 쓸 때. 그 안전방은 n100, n200으로 쓰기도 써요. 공정이 많으면 이렇게 쓰거든요. 제가. 그 다음 내경할때 N300 쓰고 N400 쓰고 이거는 일단 거중약이고 내경정사 저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구분을 지어놔요 그래야지 따라 보기도 쉽고 가공도 빠르고 빠른건 이해하기가 쉬워서 빠른거지 뭐. T0303 정삭은 아무래도 황삭보다는 빠르죠 이것도 제가 임의로 넣는거예요 매장 수는 뭐를 깎을지 제가 모르니까 철일수도 있고 뭐 수지일수도 있고 모르니까 제가 말씀을 안하는거예요어 잠깐만 이거 뭐 틀렸나 1 2분20 맞잖아 20에 24 맞네 好这个呢哪个<音楽><音楽><音楽><笑><音楽> 너는 면치를 아예 안주는건가? 그냥 쓸게요 면치를 보통 주는데 <웃음> 여기 뭐 일시라던가 이렇게 살짝 주는데 뭐. 현장에선 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안주는거 같네 10이면 28이면 딸인데 24에 뭐 이거대로만 짜볼게요 그냥 면치 못주는거는 안주는걸로 하고 35점, X. X. X. X. X. X. X. X. X. X. 점 X. X. X. X. X. 2. X. 3점잠깐만 들어야 돼 들어와 들어와 아. 아. 어 <웃음> <웃음> 우와, 소름 냄세야야 소리를 낄게요. 애가 깨갖고 다시 쓸게요. 자, 엄마 프로, 프로그램 먼저 할게요.